붓이 저거를 붓을 아, 또. 이걸 붓을 저걸 저을 붓을 붓을 붓을 붓을 붓을 붓을 붓을 붓을 잡을 붓을 붓 不会动 야너 혹시 착건이니네용 이용. 옆에 벽용 이용. 쳐봐 어 거기 바이바라보 이용. 어용 이용. 이용. 이용. 이 오! 오! 오! 나이스, 맥. 아, 오! 아, 오! 아, 오! 아, 오! 아, 오! 아, 오! 아, 오! 아, 오! 아, 오! 아, 아니, 어, 미친. 나왔다, 나왔다, 나왔다. 어, 어. 어. 아, 진짜, 나도, 나도, 나왔다 h 나이스. I'm going to 에 o 있 m going to go. I'm going to go. I'm going to go. I'm going to go. I'm going to go. I'm g o i n I h o t e e r o h u m m i l k at she j a k e her o t h o What the?